민법은 제268조에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 하나의 물건을 둘 이상의 다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공동소유라 하며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수의 사람이 합의에 의해 공동소유관계를 형성하기도 하지만 상속과 같이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인이 수인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을 공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인 경우에는 공유의 등기와 공유지분의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공유지분은 기본적으로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민법규정에서와 같이 하나의 물건에 다섯 명의 소유자가 있다면 각각 5분의 1만큼 공유 지분 비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공유자들 간의 합의로 지분 비율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지분 비율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균등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공유자가 자신이 가진 지분을 포기하거나 혹은 상속인이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대로 귀속하게 됩니다. 공유 지분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소유권과 같은 성질을 뗍니다. 따라서 공유자는 자신이 가진 지분을 자유로이 처분하는 양 도를할 수도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매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유지분의 처분은 자유로운 데 공유지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종전의 다른 공유자와의 공유관계 는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물론 공유자들 간에 지분을 양도 하지 못한다는 특약을 통해 처분 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특약은 공유자들 간에만 효력이 있는 채권적인 것일 뿐입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부동산에 대한 공유관계 는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지분 등기 되는 것이 가장 흔히 발생 되는 사례입니다 또 공유관계 는 단독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 행사나 담보 설정에 있어서 제약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공유부동산에 대한 분할이 논의되는 것입니다. 민법은 제268조에서 공유물 분할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 중에 한 사람이라도 원한다면 분할해야 하는 것이지만 분할에는 공유자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분할의 모습으로는 먼저 공유자 사이의 협의로 분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분할 방법에 제한은 없습니다. 분할 방법에는 공유물을 매각하여 지분대로 대금을 나누어 갖는 대금분할 1인 또는 일부가 소유권을 갖고 다른 공유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가액보상분할, 부동산 그대로 분할하는 현물분할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협의로 분할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을 하게 됩니다. 주의할 것은 공유자 간에 이미 협의가 이루어졌음에도 그 협의 내용에 불만이 있다며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판에 의한 분할은 모든 공유자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어야 하며 1인이라도 누락되는 경우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됩니다. 민법은 재판에 의하여 분할하는 경우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고 현물분할 할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격이 현저히 감소될 염려가 있으면 공유물을 경매하여 그 대금을 분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공유자는 현물 분할을 원하고 일부 공유자는 대금 분할을 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가액이 감소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재판에 와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불가피하게 대금 분할을 할 수밖에 없는 요건에 관한 객관적 구체적인 심리 없이 단순히 공유 공유자들 사이의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의사가 합치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주관적, 추상적인 사정에 터잡아 함부로 대금 분할을 명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공유자가 단지 공유자 간의 협의에 의해 분할이 안 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금 분할을 요구한다고 하여 그에 따라야 할 것이 아니고 대금 분할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객관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반적인 모습인 현물 분할의 경우 분할로 인해 공유 관계는 해소되고 각 공유자는 분할된 부분에 대해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 공유자 상호 간의 협의 분할에서는 등기 시에 재판상 분할에서는 판결이 확정 시에 각각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